제294조 지역권 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준용한다. 즉 점유로 인한 부동산 지역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한다.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제1항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제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무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297조 용수지역권.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 제298조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 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제1항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301조 준영규정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방한청구권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제300이죠. 특수지역권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